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매일 저녁 6시에는 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책임지겠습니다. 퇴근하시면서 시청하시거나 집에 계시면 시청하시고 연습장으로 고고고 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꼭 봐야 돼. 너 그거 진짜 중요한 내용 많더라. 라고 해주시는 건 초보왕을 도와주는 시 방법, 멤버십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태풍 스윙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풍 스윙을 뭐 이제 배웠으니까 계속 끄집어서 소환시켜가지고 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스윙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태풍 스윙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스윙적인 측면은 끝났어요. 초보왕은 주구장창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쇼게임도 좀 제가 봐 드릴 거고 초보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옥스윙으로 넘어가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보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왕만 잘해도 정말 골프 플레이한 듯 이상은 없지만 훨씬 더 나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 쉬운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옥스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스윙에 대한 지금은 전체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윙이건 그걸 전체를 아우러 설명을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스윙이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한 7번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게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한 2주 정도면 초보왕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이 초보왕은 아,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지만 나중에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편입을 시켜서 비공개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왜? 제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을 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태풍 스윙을 하는데 방향 조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인 연습법이 아마 그 방법이 될 텐데 어떤 걸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태풍 스윙. 소형 태풍. 우리 이제 태풍 스윙 딱 하면 하나, 둘, 하나, 둘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둘 하나 둘세 손가락 뭐 잡아도 되고 세 손가락이 가장 우선이니까 아 힘들어 그럼 약간 잡아서 그래도 세 손가락 위주로 둘 하나 둘 팔뚝 팔뚝 갈 때는 돌리려고 안해도 돼 그냥 팔뚝 가와저 보세요 그냥 가는 거야 오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덮어줘 저는 가는거 야 돌리지 않아요 돼요 그 다음에 어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몸통도 마찬가지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뒤집어 덮어요 소형에서 뒤집어 덮어 얘 태풍의 눈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스윙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옥 선생이 시키는 대로 또는 초보왕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공이 왼쪽으로 감기더라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뒤집어 덮으라고 했더니 공이 완전히 띄웍 하죠 왼쪽으로 가버렸죠 이건 분명히 뒤집어서 잘 덮은 건데 왜 왼쪽으로 갔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 소형 태풍 때 너무 일찍 덮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일찍 덮으면 당연히 왼쪽에 와서 덮여야 되는데 먼저 덮여버리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겠죠. 또 이번에는 소형 태풍 맥락인데 이제 큰 스윙을 이용하는 거죠. 가서 뒤집어 덮었는데 돌아오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이건 왜 그래요? 늦게 덮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소형 태풍으로는 이런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팔뚝이나 어깨 정도를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다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손가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하면 이세 손가락에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고 있어도 돼. 다만 얘가 뒤집고 덮었을 때 어느 타이밍으로 얘가 들어오느냐 그 점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옥스윙을 초보왕이 끝나면 옥스윙으로 넘어와야 되냐면 백스윙이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낮고 길게 빼서 이쪽을 통과를 해서 끌고 내려오고 이러한 레슨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 너무 슬픈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스윙으로는 잘치기 어려워요. 왜? 심지어 프로들도 그런 스윙이 만들어져서 스윙폼은 멋지나? 본인이 공을 알고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내가 왜 공이 저렇게 날아가는지. 이제 뭐 대충 느낌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근본 원리를 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프로가 스윙폼은 좋아도. 근데 여러분들이 태풍 스윙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물론 레슨을 안 받는다는 건좀 무리수가 있는 거지만 굳이 무조건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자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가면 뒤집어 덮어 를 했더니 공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너무 일찍 덮는구나 아니면 너무 많이 덮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유지할 때 그리고 이제 높이 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해당사항 없어요. 초보왕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상급자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PGA 투어 선수들은 보통 우리가 또 체계 여러분들 보면 높게 치는 법 하면 공을 왼쪽으로 옮긴다, 어드레스할때 어깨를 밑으로 떨군다. 이러면 공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투어 선수들은 높게 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셋업을 크게 바꾸진 않아요. 뭘로 한다? 쭉 들어오다가 늦게 덮어요. 그러면 뒤집은, 뒤집은 거에서 요쯤에서 덮여야 되는데 뒤집은 게 계속 오겠죠? 그럼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제 볼이 일단 뜰 거예요. 하지만 공이 붙는 순간 빨리 돌려가지고 자, 뒤집어서 날로 들어오면서 쭉 해요. 그러면 공이 어때요? 완전히 높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볼 컨트롤을 해요. 물론 저는 그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될뭐 구장도 없고 그만한 이유도 딱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냥 즐기는 골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연습을 팔뚝으로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깨로 해도 좋고 몸통으로 해도 좋아요. 그 스윙으로 세게 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몸통 스윙 가봅니다. 제가 이제 우측을 밀리게 쳐볼게요. 이렇게 쳤어요. 분명히 전 태풍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라고 쳤는데, 우측으로 밀렸어. 이건 왜 그래요? 늦게 덮어서. 그러면, 아, 여기에서, 왼손이, 소형 태풍이 지금 죽어 있구나. 태풍의 눈이. 많이 가고, 좀 일찍 덮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지금 공 라인을 보면 어때요? 싹 들어오죠? 이건 운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태풍을,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엔진 사이즈를 키우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이 손의 움직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건 계속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왜냐 어떻게 보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해보면 이걸 안 하면 공을 못 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태풍 스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뭐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이게 소형 태풍이 만들어지면 그냥 팔뚝만 보내고 오면 저절로 나간다고 그랬죠 또 어깨만 어깨를 갖다가 가서 팔뚝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 갖다가 어깨만 오면 공 날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몸통 가고 있다가 몸통 오면 날아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선수들은 이렇게 그뭐 제가 말씀드렸던 최경주 프로님처럼 그렇게 몸통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깨를 보내고 그냥 하체만 쭉 가면 쳐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자가고 이런식으로 하체에 의해서 하체만 밀면 공이 맞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형 태풍만 살려놓으면 소형 태풍만 살려 놓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공을 편하게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어프로치도 뒷땅 치고 뭐 탑볼 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왼손이죠. 왼손 세 손가락에 이 무조건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여기에서 세 손가락, 왼손 세 손가락, 세 손가락.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살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팔뚝으로 사실 어깨까지 갈 어프로치가 뭐가 있어. 어? 그래서 팔뚝으로 가서 높게 가더라도 그냥 팔뚝 가서 팔뚝으로만 오면 그 크기에 맞게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요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팔뚝 가서 끌고 내려와서 아이고 이건 진짜 노벨상 줘야 되는데. 자 그냥 팔뚝 갔다가 팔뚝으로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낮지만잘 지키시면 굉장히 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런데 절대 스윙은 오른손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절대 스윙은 철저하게 오른쪽 스윙 그 다음에 태풍 스윙은 왼쪽 스윙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왜 나누어야 하는지 제가 다음주에 진행하면서 스윙이 현실적으로 양쪽 스윙이 힘든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옥스윙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끝나면 옥스윙으로 넘어가셔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음 좋습니다. 이렇게 세풍스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